오늘 저기 그롱 스테이지 매치는 총그 25발 짜리 스테이지로 꾸몄습니다. 꾸몄는데 이동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룰은 저기 궁식 코리아 레인지를 사용하는데 대표님이 룰을 짜주신게 IDP a 룰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한번 둘러볼게요. 예. 여기가 이제 스타팅 포인트. 스타팅 포인트고 어 출발을 어디로 할지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이쪽 예를 들자면 이쪽을 보자 하면은 요 사이 공간으로 저기 보이는 포퍼 포퍼를 세 개를 맞춰야 돼요 예, 한 번에 다안이기 때문에 몸을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여기 어, 문을 연다는 표현이죠 문을 열고 어, 페이프 타켓 세개 가운데 저손 타켓은 맞추면 안 되는 타켓이죠 이런 어,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어, 이쪽. 이쪽으로 바라보면 은 보이는 스틸 타켓 세개를 여기서 맞춰야 되고요. 일어나서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빙을 하면서 쏘는 거죠. 포퍼 두개 페이퍼 타켓 맞추면 안되고 페이퍼 타켓 페이퍼 타켓 그리고 끝에 오면은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손잡이를 열면은 보이는 어, 쏘면 안되는 타켓 그리고 페이퍼 타켓 꺾으면은 페이퍼 타켓 스틸 타켓 이런 식으로 끝났으면은 다시 돌아서 출발 지점으로 와서 어, 스타 플레이트인데 스타 플레이트를 맞춰야 되겠죠? 그 전에 바로 아래쪽에 페이퍼 타켓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오늘 총그 25발짜리 롱 스테이지 롱 스테이지로 이 연습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Load and make ready. f i r stop. Are you ready? Yeah. Stand by. 네. <웃음> 어. <웃음> <웃음> <웃음> 쪽로 아니 <목소리도> 이요일수요일터 레디. 오늘 거나5 0는 로드 앤 메이크 레디. 홀스터 슈터 레디. 넷. 스탠바이. 37초 57세가 39차 로드메이 레디 포스터 레디 예텐바이청호 청호탄 청호탄 밑에만 눈앞에만 개면서눈으로 바로 밑에서 이렇게 하시면안 돼. 콘서트 시스템시서콘고트시스서 넣고 트시서콘시시해서으로 시작해서, 콘서트 시스템으로 시작해서, 서트서 콘서트 로보이잖서 탄창 넣고 스발이서콘서로서콘서스 Shooter ready? Yep. Stand by. 다 많이 됐다. 사실 셔트 로드앤 메이크 레디. <웃음> 홀스터. 아유 레디? 네. 스탠바이. Make ready. h s h o t o s t h d o d i l s t o t h o i l h t t h o i o t i l l t o h o l i h t h s t l l h s t o s i h o t o t h o d i s t e l l h t <웃음> 아래 치마 실격입니다. 로드 메이크 레디 홀스톱 Are you 바이해야 되는데 아맞지마 DQ댁! 로데메이크 레디? 포스터 슈타 레디? 예! 스테마이. 하지마 이 개새끼야! DQ 아 어. s o load, make ready. First stop. Are you ready? Yeah. 포스트 레디? 예 스탠바이